오케이 okay. yeah. 아초와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목소리> 아침 7시입니다 저는 집에서 6시 30분에 나왔고요 지금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수원에서 천안아산으로 무궁화호를 탄 다음에 천안아산에서 전주역까지 KTX를 타고 킹킹킹킹 달릴 예정입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전주대 사대부 맞나? 전주 사대부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맹공이 같다 <웃음> 김종현입니다 네, 네. 이그래서 오늘 뭐 성탄 공연 같은 게 있다고 뭐 해요 오늘 게스트로 정현씨와 네, 함께 맞죠? 주대를 받았기 때문에 응. 오늘 저희의 모습 잘잡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 몰래 들어가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담을 넘어서 오라고 하시네요? <웃음>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오라고 한적 있는데 <웃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을 넘으라고 <웃음> 한건 처음인데 이게설정만 그런 밤인데? 자 넘어주세요 일단 제가 둘까? 한번더 넘어야래? 나 합법적인 담했습죠다 안녕하세요. 안하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요 안녕하세요. 게 지금 특요상으로 네, 네. 아주 네. 몰래 아. 특별요 아, 경우, 경우에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에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요 화장실에 오늘 뒤쪽으로 야돼 애들이 있을 텐데 그렇군요 <목소리> 아, 이럴 때는 또 참아야겠죠? <웃음> 자기가 잠깐. 생일 때문에 미리 빨리 들어가 어 <웃음>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네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자 어, 이분은 작년에 CCM 스타 영렌드 대상자 저는 아직 사례가 되려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대기실에서 여러분, <웃음> 이 응원이 어떤 응원인지 세요 나갑니다. 아, 뭐예요? 이상 진짜. 오, 참가하네. 이 시간에, 어, 새벽부터 전주산일부부에 오기 위해 다시 한번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네, 자리앉으시거든 아, 그러니까. Yeah, yeah, yeah, yeah, y e h yeah, y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like yeah, yeah, y e e h h yeah, h e y h e y h h yeah, e e y e h e e e e e 저희는 아주아주 아주 친한 영혼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때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우연이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 지금은 금방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잘 맞는 친구라 평소에도 편하게 대하고 말을 듣는 식으로 세게 하다보니 이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또 저희가 다른 친구 한 명을 포함해서, 한명이서 그의 고등부이원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듣고, 그수를 빡!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음.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더라고요. 혹시나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친구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제 사연이 생길게 된다면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콜라보를 카메라나. 아무치만 깨진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되기도 하고 어, 누군가에게 마음의 비수가 꽂히는 말이 어, 되기도 하는 순간이 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시, 어떠세요? 네, 이친구 그 너무 아. 멋진게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네. 할 거지? 너무 멋있고 또 여기다가는 당연히 보내해서 얼른 보고 싶네요 아. 자, 이현정의 김영훈 옆에 <목소리> 어 사연을 듣고 있는데 울었어왜 슬펐어? 아니 뭔가 택배되면 여기서 풀고 싶었는데 아그친구야 풀고 싶었는데 뭐가 제일 그랬어요? 좀더 생각하고 그 친구들 말내려아요 어. 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게 여러분 이게 짤려짤지 않는거야 지금 그 친구와 영상 통화를 연결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이야 한국에 와서 나는 노가주한테 <웃음> 같이 얘기하고 풀거 있어요. 둘다. 두개 나. 두게 나래. 아니... 두 <웃음> 개. 두 개. 한국에 와서 나랑 얘기할 거 있을 얘기하고 놀자고. 자가 고민이 아니라 27%인데 선물을 드리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크리스마스 생판절 소원은 아픈 엄마가 낭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저희 엄마는 노릇이 아프고 요즘 눈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온광날로 보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네. 한 하면 그냥 눈물 나오다 보다 보다니 키우보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시느라 사랑받을 시간조차 응. 없었던 엄마 근데 그냥 세연아이였어 무릎이 아 설마이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시고 네 그때 아. 네. 제가 옆에서 설 해주고 그는데그 갑자기 생각이친구니까엄마가요까이아 아, 아, 아. 혹시 이 사연 들으면서 앞으로 엄마 때문에 테보이고 앞으로 엄마가 방문했지만 하는 친구에게 어, 해주시싶나이있어네 친구의 나무 옆해서 선배님들도 상도 받아야 돼요. <웃음> 선생님들 딸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하고 뵈려거라도 너무 힘이 나고 좋거든요. 친구가 알아보는 네, 대로 엄마도 딸들 앞해서 건강한 케이스 보냈으면 기아예건강 <웃음> <레오는 소리> 아! 울지 마, 울지 마. 아! s i 아, 아야이아 pie н 에 있는게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e 있어주는 거. s 그래서 그걸 맡다� 서 여러분들 l l 마음이하나만이에게 c a n s 예� Heavy 이와 이� a b s e 있 c e 너무 한그 마음, 어라, 다시, 우리는, 기도합니다. <웃음> 이거, 저래. 자, 저도 이게, 어렵다. 제가 사형제거든요. 그래서 사형제인데, 저희 형제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에 좀 있어라. 저희가 다 대학교 서울로 가고 말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딱 왔다, 또 가고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들으면서, 하지 않더라도 그 엄마와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되게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들과 같이 살때 부모님 옆에 많이 있어 드리고 함께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과 선생들의 이야기 다 들었을 텐데 마음이 어땠어요? 죄송했어요. <웃음> 죄송했어요 왜요? <저> 때문에... <웃음> 아, 민사학생들은 다 울어가지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사학생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목소리> 저 민서 민서야 쩡쩡쩡 엄마야 세상에서 <목소리> 가장 예쁜 내딸 엄마는 어미와 민서를 키우면서 항상 행복한 엄마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없이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내딸 민서야 아침마다 엄마 사랑 해야 며 호포 해주는 민서 때문에 엄마는 힘이 솟는다 민서야 엄마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오여쁜 딸을 나에게 주시길 감사하다 사랑해 민서야 우리 항상 건강하자 엄마 빨리 나을게 라고 엄마가 응. 인도에 게 보내주셨습니다. 인도에 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민이 98%가 고민이라고 올려졌고 자 1위를 타안합니다 우리 인사업생 자 전화기 돌아가 전화 주시고 네. 응. 우리와 함께 계시기 회에 우리의 고민들 속에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성탄절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한으로 인사하겠습니다.